안녕하세요. 꽃캅스 왔는데요. 물놀이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피부가 조금 건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빠질 수 없는 애정템 갈바닉. 꼭 빠트릴 수 없는 그런 필수템입니다. 갈바닉으로 케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흰색 젤 뚜껑 이렇게 따주시고요. 페이스 컨덕터에 이 젤을 충분히 발라서 뒤에서 흰색 젤을 충분히 껴주시고요. 갈변는 1번에 불이 들어오시면 천천히. 우리 얼굴 근육은 15도 각도 방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얼굴 가운데 중심부터 귀까지 끌고 올라가주신다는 생각으로 올릴때는 살짝 힘을 주시고요 내릴때는 떼지 말고 천천히 내려주시돼요 턱 밑에 부분까지 끌어올려 주세요. 자, 이렇게 삐삐삐 삐, 삐 이렇게 소리가 세번 나면, 어, 1번째 2분이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헤드를 물티슈로 닦아주고 얼굴 세안을 물로만 세안하고 오겠습니다. 1번째 끝나고 세안을 해봤습니다. 1번째만 하고 왔는데도 엄청 촉촉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진짜 에이지락을 넣어줄 그런 시간입니다. 2번째 파란색 젤 뚜껑을 닦고요. 자. 이것도. 자,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두 눌러주시고요. 천천히 갈바니 헤드가 완전히 피부에 이렇게 밀착하도록 빈, 이렇게 들리거나 하지 않게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크롬판에 내 손이 꼭 닿이도록 해야지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마는 가로주름이 많이 생기니까요 둥글둥글 살살 헤어라인까지 위아래로 쓱쓱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눈썹 부분에는 독소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썹이 많이 이렇게 뿔록 튀어나오는 분들 있죠? 그분들 특히나 눈썹 쪽 위주로 해서 많이 풀어주시면 굉장히 얼굴 림프 순환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굴에서 턱에서부터도 끌어올려서 귀까지 여기 목 라인에서도 끌어올려서 귀까지 이 밑에도 끌어겨서 관자놀이까지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이번 젤은 어, 에이지랑 성분과 영양을 넣어주는 단계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해주세요. 발바닉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하는 얼굴 방향 따라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턱에서부터 귀까지 목 라인도 마찬가지로 턱 라인도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팔자가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살살 천천히 볼 살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입술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입술 전체 다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콧망울 콧망울도 굉장히 예쁜 코라인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엄마을도잘발주시고요네 이렇게 시간 너무 빨리 가죠? 3분이 벌써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대로 헤드도 또 똑같이 깨끗하게 마른 타월이나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헤드는꼭 어, 이렇게 탁! 여기 버튼 있죠 여기다 분리해서 누르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도 그냥 가볍게 물세안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얼굴 세안만 하고 왔는데도 물로만 세안했거든요. 굉장히 촉촉하고, 이렇게 미스트로 뿌려서 수분 공급만 해줘도 진짜 촉촉하고 쫀쫀없이... 네. 어, 이렇게 갈바니 관리하고 나면은 진짜 얼굴 속에서부터 쫀쫀하게 채워서 이렇게 된대요. 나 지금, 또, 휴가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휴가 갔다 와서도 좀 지친 피부, 어, 내 피부도 조금 쉬는 시간을 좋아하니까 하루에 일 갈바닉 수납 거 점점 더 에이지가 되고, 어려지는 피부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다음 편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림프도 자주 뚫어져요 갈바닉으로. 그래서 페이스 갈바닉으로, 페이스 갈바닉으로 하실 수 있는 림프 수납 거, 어, 림프 하기. 그리고 목라인 예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기 컨덕터 헤드 부분이 우.